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니티 수업을 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이 아니죠. 한몇달 지났을 거야. <웃음> 볼까요? 한 7개월 만에 이제 어,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간, 그냥 버전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챙겨 가지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T스토리에 제가 그 음, 어떻게 보면 인덱스 허브를 하나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인덱싱 할수 있게끔 네, 이거는 이제 강의에 대한 요약을 이제 템플릿에 맞춰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어, 이 GitHub, GitHub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죠. 그럼 유니티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고 비주 i s 스튜디오 코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C#에 대한 이제 그 문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 그제 만들어 놓은 강좌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짧게 짧게 넘어가죠. 일단 인트로덕션 뭔지 알아야될거 아니에요. 유니티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 그다음에 그 유니티 핵심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컴포넌트 이두 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도 쭉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인터랙션이에요. 인터랙션 interaction.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잡고 틀을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플레이리스트 한번 보면 은 이렇게 이제 쭉 있으니까 1번부터 어, 3번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개념이고 어, 소개 그리고 4번부터 9번까지가 게임 오브젝트랑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 쭉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GitHub이 있으니까 이거 다운 받으셔도 되고 들어가도 동일하죠. 이게 Asset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우리가 오늘 할건 인터액션 뒤로 쭉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 인터페이스에 이제 첫 번째 거 우리 마우스 이벤트 할 거죠 마우스 이벤트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불러올 수 있겠죠 에. 자 그리고 일단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실행을 한번 딱 해보면은 어. 오케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않네요 아무 일도 어, 어? 근데 제가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뭐가 쉐이프, 아 스피어 엔터드 해가지고 뭐가 나왔네요 그죠? 계속하니까 숫자 올라가죠 계속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큐브랑 스피어로 번갈아가면서 저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엔터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거는 leave 하는 거겠죠? 클릭할 수도 있겠지 클릭 클릭도 사실은 뭐 더블클릭이 있고 마우스 프레스 다운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콘솔을 시킨다는 거지. 음. 클릭하니까 지오메트리가 커지네요. 예.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꺼놓고 예, 이제 장면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메인 카메라 있죠. 메인 카메라이고 요거고 요 뷰가 사실 요거죠. 그 다음에 디렉트나이트 라이트 라이트 빛이 하나 있고요. 큐브 하나 있죠. 큐브. 그리고 스피어. 네, 큐브랑 스피어 각각 오브젝트 하나씩 있고. 어, 그리고 각각의 이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그, 그 큐브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메쉬 필터 들어가고 렌드로 들어가고 박스 콜라이더가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C# 샵 스크립트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예, 네, 각각에. 어떻게 보면 이게 컴포넌트인 거야. 컴포넌트가 게임 오브젝트에 붙인 거야. 그죠? 자래서 포토샵을 잠깐 열었는데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있으면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는 거죠. 예,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뭐 트랜스폼이라든지매쉬 필터 같은 경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샵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커스텀 컴포넌트인 거지. 얘를 붙여놓는 거야. 얘가 만약에 어떤 게임의 어떤 캐릭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거죠.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계속 붙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 거야. 뭐 새로운 검이 장착된다던가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그 버켓, 그러니까 음, 가장 큰 사, 상위 레벨의 어떤 그 래퍼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그 밑단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죠. 예,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컴포넌트 닫아주고 인터페이스 부분에 우리 이제 마우스 이벤트니까 이것만 하나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구, 그 컴포넌트 공부할 때 배웠죠. 일단 모노비에어를 갖고 오고 여기에서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들이 전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모노비에어 안에 스타트라든지 업데이트라는 이제 함수들이 함수들이 있고요. 이 함수들은 이거는 한 번만 실행되고 얘는 매 프레임 실행 되고. 더 자세한 것들이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어, 빌트인 펑션 형식으로 여기에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유니티 개발자가 만들어 놔서 우리는 그 함수에다가 어떻게 함수를 오버라이트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함수를 붙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이 행하는 것들이 이제 붙여넣음으로써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거지. 이것들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이거 유니티 개발자들이 다 리졸브 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마우스 다운, 온 마우스 엔터 온 마우스 업 이런 형식으로 이벤트들을 어떻게 보면 달아놓는 거야. 예, 이분 많죠. 다운도 있고, 드래깅도 있고, 엔터도 있고, 엑시도 있고요. 리브가 아니라 엑시시네. 예, 마우스 오버도 있고요. 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음, 들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마우스 버튼이 여기 콜라이더 위에다가 프레스 됐을 때. 불러진다, 해프닝이 된다. 중요한 건콜라이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콜라이드 붙여놨죠? 여기 다. 박스 콜라이더가 붙어왔죠? 얘는 아마 스피어 콜라이더가 붙어있을 거야. 이게 디텍션 감지하고 피직스,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그 쓰는 컴포넌트거든요. 음.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디텍트가, 디텍터가 되는 거지. 근데 얘 없이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수, 퓨어 수학으로. 마우스 피킹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도큐멘트에 들어오게 되면 은 어쨌든 그 이런 식으로 음 마우스가 다운이 됐으면 게임 오브젝트를 지워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는 되게 많이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그 마우스 인터랙션에 대한 그 임플레멘테이션 중에 하나라고 보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음 마우스 다운, 엔터, 업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은 마우스가 엔터 했을 때 뭐가 엔터 됐는지 이 자신의 이름, 게임 오브젝트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했고요. 로그를 찍었고, 다운됐을 때, 그 다음에 업했을 때 찍은 거예요. 그 대신에 업했을 때는 우리가 그 로컬 스케일을 어 0.1씩 증가시켰죠. 네, 0.1씩 증가시키고, 그래서 점점 스케일이 업된 거지. 자, 볼까요? 여기서 다시 플레이 시키고요. 엔터에서 들어왔죠. 엑시 타고 들어오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그러니까 0.1씩 우리는 계속 더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그 어,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어요. 여기, 그렇죠 보시면 여기 하나, 여거 있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이 적용된 거지, 여기, 여기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고, 예를 들면 뭐 마우스가 다운됐을 때, 아까처럼 그 게임 오브젝트 지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걸 카피할 수도 있고, 뭐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벤트가 게이왜 중요하냐면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고 리턴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사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일을 할 때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번시작하고한번 끝나면 끝인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예. 근데 지금 우리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는 거지.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수 많이 연결돼 있죠. 뭐 요런 거이런거막연결되어 있어서 얘로 갔다가 얘로 갔다가 얘로 갔다가 얘가 만약에 성공하면은 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뭐 이런 이런 로직의 플로우를 잡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라고 도 이야기하고 이런 큰 구조들을 아키텍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죠.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우지가 어떤 로직들을 통해 갖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지. 이 안에 수많은 작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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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변형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 키보드로 이루어지던, 뭐, 마우스로 이루어지던, 요즘 뭐, 터치로 이루어지던, 제스처로 이루어지던,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인풋이 있어야 돼요. 흔히 IO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죠. 아웃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인텍션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자.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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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완전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순간인 알게 되거든요.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어에서 한번 필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들을 이제, 이제 또 다른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값이 어떻게 변하했냐 그러면 은 이게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디자인 정보들을 수정할 거냐.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쿠킹해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이제 그런 컨트롤러도 필요하겠죠.